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건설업 경영으로 직업을 고지하였으나 사실은 굴삭기 운전이며 트럭 운전 귀가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망하였다면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사망 보험금은 전액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구법 2016나 14323 토대로 면밀히 이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가 민법 제103조 위반에 따른 무효인지 여부 망인이 이사건 보험계약 이외에도 여러 보험회사와 상당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쟁점과 상법에 규정된 고지무반에 따른 계약해지 여부, 이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망인의 직업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망인의 실제 업무와 피고에게 고지한 업종 및 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거나 위험도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점, 계약자는 통상 자기 직업의 보험료율을 정확히 알수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직업급수 내지 위험 등급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가 망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에 관하여 추가로 질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직업을 사실과 달리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설령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직업을 사실과 달리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니 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바 망인이 육종건설기계 운전이나 덤프트럭 운전이 아닌 본고 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의 직업에 따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므로 왕인의 고주 의무 위반이 이 사건 발생에 여행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쟁점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7조 제4항에 따른 감행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7조 제1항의 무효 여부,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약관 제27조 제1항이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보다 계약자에게 불리익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인지 여부 계약자는 통상 자기 직업의 보험료율을 정확히 알수 없고 이사건 보험계약에서 직업급수 내지 위험등급에 따른 보험료율 차이가 망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아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설령 망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직업병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의 직업에 따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므로 계약 후 알리 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의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담고 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